그럼 지금부터 어, CSS에 대한 본격적인 코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HTML 또 CSS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 코드 차원에서 좀 알아보는 거고 그리고 CSS라는 기술은 HTML의 토대 위에서 동작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어, CSS를 HTML에 접착시킬 것인가 예, 이두 개의 기능을 이 만나게 할수 있을 것인가, 그것부터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으면 될것 같아요. 자, css를 실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그중에첫 번째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그 방법의 이름은 인라인 방식입니다. 자, 저는 먼저 template.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. 그리고 앞으로 이 파일을 카피해서 실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. 예, 다 타이핑하는 거 귀찮으니까. 자, 요 파일을 저는 복제해서 duplicate 요거를 html css underbar 1.html이라는 어, 파일을 만들었습니다. 자, 그리고 h1 태그를 여기다 이렇게 해서 hello world 라고 이렇게 적을 거예요. 자, 글이 있고 여기 있는 이 hello world로 감싸져 있는 이 h1 태그 있죠? 이 h1 태그의 폰트 컬러를 제가 붉은색으로 css로 붉은색으로 꾸며주고 싶으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음, 이 hello world라는 저 텍스트의 속성으로 컬러는 아니죠. 헷갈렸습니다. 스타일은 컬러 레드라고 이렇게 하시면 여기 있는 이 헬로월드라는 저 문자는 붉은색으로 표현됩니다. 자, 이렇게 코드를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.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서 중간중간에 목소리가 좀 불규칙해도 이해해주세요. 예, 보이시죠? 이렇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음... 이번에는 h2라는 태그에다가 역시나 hello world 라고 이렇게 하고 이 음, h2 태그에다가 제가 폰트 컬러를 붉은색으로 주는 다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그 방법은 바로 style이라고 하는 태그를 만드는 거예요. 자 그리고 이 스타일이라는 이 태그 안에다가 h2 태그의 폰트 컬러는 레드 블루라고 합시다 블루 입니다 라고 이렇게 웹브라우저에게 요청하면 요 명령하면 웹브라우저는 여기 있는 이 스타일 태그 안에 있는 이 코드를 보고 h2에 해당되는 이 태그의 font-color를 파란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?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이 방식과 여기에 있는 이 방식, 이두 가지가 여러분 웹페이지에 CSS를 삽입하는 그게 두 가지 방법인데 자, 이 밑에 있는 이 어, 방식은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방식입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h1 이라는 태그에 css 컬러를 붉은색으로 준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니까요. 예.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스타일이라고 하는 저 속성의 이름은 html의 어 표준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. 스타일이라는 속성의 값으로는 css가 온다. 그리고 그 css는 스타일 속성이 위치하고 있는 태그에 적용된다 라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스타일을 뭐 예를 들면 한국말로 스타일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약속입니다. 아시겠죠? 자그 다음에 이 css를 삽입하는 두 번째 방법인 요것 자 여기에서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 태그 역시도 약속되어 있어요. 어디에? html의 표준 안에 그래서 스타일이라고 하는 저 태그 다음에는 CSS가 온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. 어디까지? 닫히는 스타일 태그가 다시 등장할 때까지. 그러면 브라우저는 그 약속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h2를 CSS라는 언어의 문법에 맞게 해석해서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. 이두 가지 방식이 우리가 CSS를 HTML에 결합시키는 방법입니다. 자,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문제 내볼게요. 자, 여기 있는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저 것은 HTML의 문법일까요? CSS의 문법일까요? HTML의 문법입니다. 왜냐하면 이거는 HTML의 문법 중 속성이라는 거니까. 그럼 여기 있는 이 이퀄은 요것도 html 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다운표까지도 html 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바로 여기여기가 요기. css의 문법이에요 어디까지? 요 뒤까지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이제 html의 문법인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는 html의 문법일까요 css의 문법일까요 html 입니다. 부터 css가 온다라는 것을 html의 문법으로 브라우저에게 알려줘야지 브라우저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. 예, 그래서 요만큼이 css라는 겁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 css의 문법 자체를 알아본 건 아니고요. 어떻게 우리가 웹페이지에다가 css를 삽입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